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글정구입니다 뭐 제목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지만 보더랜드3 비공개 시연회에 초청 당해서 보더랜드3 플레이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rpg 파밍하는 맛과 fps의 짜릿함을 적절하게 섞어둔 데스티니 디비전 보더랜드 이 3대장들이 꽉 잡고 있는 장르인 파밍 슈터 장르죠 뭐긴 말할게 있습니까 비록 시연회 플레이는 짧았지만 많은 가능성을 보고 왔습니다 먼저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보더랜드2를 플레이 해본적이 있던 사람들일겁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솔직히 보더랜드2를 많이 플레이 보진 못해서 막 엄청난 덕심으로 게임을 즐기진 못했지만 그래도 3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이동부터 슬라이딩과 파쿠르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2에서는 아무래도 달리기와 앉기 점프가 주요 이동방법이었다면 거기에서 슬라이딩과 파쿠르를 통해서 좀더 역동적으로 맵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죠 아니 뭐 그까이거 별것도 아닌거 아니냐 라고 할수도 있지만 직접 플레이해보시면 게임의 리듬감과 속도감 세세한 부분 부분들이 달라진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보더랜드2에서는 탈것을 단순하게 무기만 선택하고 스킨을 고르는 방식이었다면 3에서는 각 차량마다 무기 휠 엔진 등등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개선이 되어 좀더 자신만의 색을 가진 탈것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투 이야기도 역시 핵심인만큼 빼놓을 수 없죠 시연장에서 즐길 수 있는 캐릭터는 제인과 아마라 두 캐릭터가 존재했는데 시간 관계상 저는 제인 하나만 플레이 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 당시 지급 받은 무기는 머신건과 샷건 그리고 기관단총 보조무기 이렇게 세가지 무기를 사용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게임의 타격감이나 그래픽 정도는 물론 카툰 렌더링 게임이라 그래픽의 향상이 크게 확 느껴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카툰 렌더링을 제외한 여러가지 세부적인 라이팅 타격 이펙트들은 확실히 크게 이질감을 주지 않고 차세대 게임 그래픽에 맞춘 깔끔함을 보여줬습니다 더불어 게임의 타격감 같은 경우에도 전작과 비교해보았을때 사운드적인 면이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적들 때려 죽이는 맛이 쏠쏠했습니다 스켈트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주어지지 않은 시험판이라 여러가지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줄 알았는데 일반 게임 빌드처럼 한번 레벨업을 하고 스킬 포인트를 오박해 주지 않아 다양한 스킬을 사용해보기란 조금 어려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딱 하나밖에 사용 못해본 드론 스킬은 적들을 자동으로 추적하면서 적에게 마킹을 남기고 타격시 추가 데미지를 주는 등 택틱. 커컬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시연의 설명에서 보여주었던 거대한 지형 지물 쉴드 등등 다양한 스킬들이 존재하는걸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수류탄 같은 경우도 적중률이 낮게 허공에 집어던지는 수류탄이 아닌 반유도 방식의 수류탄을 사용하여 적들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등 좀더 유동적이고 스타일리시하게 전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당 시험판은 보스인 기가마인드를 처치하면 끝이 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스나 몹들의 ai가 개선이 되어 생각보다 애를 먹으면서 보스를 잡게 되더라고요 일단 보스 스테이지가 작은 것도 있고 패드로 플레이했다는 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계속해서 긴장감 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기같은 경우도 전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전을 하면 탄창을 꼽는게 아니라 저멀리 던져서 자아가 생긴 총이 남은 탄창을 가지고 적들을 쓸어담고 터지더라고요 무슨 리퍼마냥 총을 잡고 어디서 꺼내오고 아, <웃음> 참. 신기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보더랜드3는 말씀드렸다시피 짧게 플레이할 수 밖에 없어서 많은 부분들을 다른 게임과 섣불리 비교할 순 없지만 타격감 하나는 디비전이 솜을 치는 느낌이고 데스티니가 종이를 때리는 느낌이라면 보더랜드3는 적어도 나무를 때리는 묵직한 느낌을 선사해주어 슈팅 파밍 게임의 사실상 본질이라고 할수 있는 타격감과 전투에 상당한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출시일이 멀긴 하지만 잠깐 플레이해본 소감만으로도 충분히 기대할만한 게임이라고 자부할 만큼 재밌게 즐기다 왔습니다뭐 쓰읍... 혹시라도 보더랜드3 플레이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최대한 아는 안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